그 호텔 가면 이렇게 두툼한 거 그거 두 개씩 되잖아요 그거 막 좋다고 네. 아, 읽어보, 특급 호텔에서 쓰는 베개야 나 우리 집은 그런 거써 하면서 그거 음. 어, <웃음> 아, 피곤해 베개가 안 좋은가 아유. 베개는 좋은 거 같은데 어 게... 그래서 S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베개 맞춤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제대로 맞출까요? 그자잘못 맞추겠죠, 뭐. 음, 네. 그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. 음, 그런 베개는 음, 없죠. 음. 네. 그 S 호텔 찾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네. 저희가 맞춤 서비스에 이 진짜, 마, 음, 맞춤 서비스를 보여주겠다. 네. 아, 네. 진짜가 나타났다. 네. <웃음> 네. 어쨌든, 그래서 베개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베개를 잘 맞춰야 된다. 네네. 네, 항상 네, 하는 네. 말씀 왜? 왜? 사람이 베개에 맞추냐고. 맞고 베개를 찾아서 나는 30개를 샀어, 20개를 샀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베개. 나한테 맞춰. 딱 네, 하면은. 네. 베개가 나한테 맞춰야지, 베개가. 그래서, 음. 이 자세에 따라서 되게, 아, 음. 어, 중요하고. 음. 그 다음에, 사람들이 왜 코골면 옆으로 자라고 할까라고 음. 하는 거. 그러잖아요. 기도, 기도, 그렇잖아요. 혀 때문에 그렇잖아요. 네, 네 혀가. 그거를 잘 모르고, 그냥 음. 그렇죠. 옆으로 자면 좋아. 응. 음. 구리 옆으로, 옆으로 자면 괜찮아. 돼. 이 아니, 이런 얘기를 있어요.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음. 그 옆으로 자면 왜 콧구리가 음. 좋아지는지는 음. 혀가 뒤로 가느냐, 옆으로, 옆으로 가느냐에 가느냐. 따라서 음. 기도가 조금 더확보가 되냐. 생기느냐, 음. 덜 생기느냐. 음. 그렇죠. 그거, 네. 네. 음. 옆으로 자면,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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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편안하게 누워서 큰 대자로 자는게 제일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력으로부터의 내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자세는 큰 대자로 누워 자는 거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쭈글이고 엎드려서 허벅골교도 안 좋아요. 그래서 편안하게 잘 되는데 그때 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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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잠을 잘 때에도 자기한테 딱 맞는 베개 그 베개를 자는 동안에는 음.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야. 그렇죠. 하나요? 예.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 근육들도 자는 동안에 이렇게 이완돼서 편안하게, 편안하게 네. 회복이 되야 되는데 네. 이자세로 잔다. 그렇죠. 이거는 내 몸에 병을 주겠다. 음. 킬링, 음. 셀프 킬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잠자리해도 무자랄 편이지 셀프 킬링을 하고. <웃음> 네, 그래서 잠잘 때의 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, 네. 또그 어, 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잠잘 때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이제 저희 그 힐링타임이라는 음. 그 맞춤 베개를 쓰고, 음, 음. 거북목이 좋아졌어요, 음. 일자목이 좋아졌어요, 음. 디스크가 좋아졌어요, 음. 목디스크 때문에 베개 음. 알아보다가 음. 어떻게 알고 와서 음, 음. 목 디스크가 좋아졌다. 음. 그리고, 우리가 목 불편한 사람이 거의 70, 8 0예요 사실. 맞아요. 그러면, 어, 사람들이 목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하고, 음. 한단 말이죠. 그런데 다시, 재발 하고 나면 재발 이란 말이죠. 이게. 자는 동안에 유지만 해주면, 치료를 해주면, 유지가 음. 지속되는데, 음. 이 유지 안 하고 계속 뭐 잘못된 상태로 <웃음> 잘못된 걸 하니까.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맞아. 그래서 산업이 돌아가는 건데 돈이 도는 거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러긴 한데 아 이게 사실은 저희 소장님이 개발하신 힐링 타임이 곳곳에서 판매가 되어줘야 돼요. 맞출 줄 알아야 돼요. 뭐. 어,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.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병원에서도 대리점도 좀 할까요? 아, 어, 예, 그래 야될것 같아요. 네, 곳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맞추는. 그 음. 1박 2일 코스 음. 뭐 이런거 네, 거 네. 할, 네, 네, 할 일이 많죠. 네할 일이 많죠.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 정말 그래서. 중요합니다. 다, 우리는 이그 잠자는 소리를 들어보자 다음 버전이 음. 어 베개를 바꾸자 거든요. 아 예. 음. 베개는 정말 음. 어 코를 걸고 날고 상관없이 음. 모든 사람에게 베개는 다 바꿔야 돼요. 우리나라 네. 농티스크가 많아진 이유 중에 음. 어, 그 옛날에는 그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줬잖아요. 음. 뭐 아기 뭐 때는 좁쌀베개, 뭐, 뭐 커서는 다양한, 뭐... 다양한 걸로 네. 자기한테 맞게 만들어 줬죠요 예, 예, 근데 예, 예. 어느 날 산업화가 되면서 톤베개 음. 음. 메모리폼, 음. 라텍스, 음. 뭐 요상스러운 베개들이 생기면서 목티스크 환자가 더 늘어버렸다는 음. 거예요. 그러니까. 음.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. 음. 나에게 맞는 자신에게 돌아가자. 음, 아, 네. 그리고 네. 그래서, 어, 잠잘 때의 자세가, 어, 코골이 무흡에 네. 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, 잠잘 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네 그래서, 맞습니다. 네. 잠잘 때의 자세가, 어, 본인의 이 목을 또, 그리고 숨을 좌우하기 때문에, 꼭 상담을 오셔야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코골이 무흡, 코골이 무흡은 호흡 골라입니다.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어 7가지 정도의 원인에 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요 어, 더 재미난 술과 약물 음, 있잖아요 음. 술은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서 코골이를더 네. 크게 유발하지만 음. 약물 우리가 잠 안다고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아, 감기약을 먹기도 네, 하고 네. 그럼 그 근육이완시켜주는 네, 그러면 근육이완이 되면 기도가 더 이완되면 커질까요? 줄어들까요? 이한이 되면 은더 이렇게 붙듯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한이 되면 늘어지면서 늘어지면서 기도를 더더게 되는 거예요. 거죠 예. 혀도 늘어지죠 그렇죠. 그러니까 더막게 <웃음> 되는 거고 그래서 수면대 잘못 먹고 무음으로 <웃음> 음. 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이 현재 지금 주변에 그 사실은 수면제 말고 수면유도제라고 해서 수면제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 더 네.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. 네 오늘은 네 자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 네.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웃음>